Q. 한국의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을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아래는 주요한 시험 분야와 공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생화학과 영양학 생화학과 영양학은 영양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분야입니다. 시험에는 아미노산, 지질, 탄수화물 등의 영양소의 구조와 대사과정, 비타민과 미네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론을 공부할 때는 국가시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교재나 강의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과학 식품과학은 식품의 구성과 성분, 식품 가공 및 보존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시험에는 이러한 이론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유해물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화학, 식품 가공, 식품보존 등에 대한 교재나 강의를 활용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요법 식사요법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영양소 섭취량을 조절하고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시험에는 건강한 식습관, 영양소 권장 섭취량, 질병 예방을 위한 식습관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식사요법, 질병영양, 식품영양학 등에 대한 교재나 강의를 활용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위생과 관리 식품위생과 관리는 식품안전 및 위생, 식품관리, 식품유통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시험에는 식품안전과 위생, 식품관리, 식품유통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학, 식품보건학 등에 대한 교재나 강의를 활용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영양교육과 상담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시험에는 영양교육과 상담, 인간심리학, 대화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영양교육 및 상담, 인간심리학, 대화기술 등에 대한 교재나 강의를 활용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기타로는 영양사 윤리와 법, 영양사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영양사 윤리와 법, 영양사 정책 등에 대한 교재나 강의를 활용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론적으로는 생화학과 영양학, 식품과학, 식사요법, 식품위생과 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 그리고 영양사 윤리와 법, 영양사 관련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여야 합니다.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영양사 국가시험에 대비할 때는 국가시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교재나 강의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